이렇게 말씀드린 건어 솔직히 망했어요. 애니몰로 TV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몰로 TV의 테드 DK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어, 해수왕을 한번 보여 드릴 텐데 해수왕을 솔직히 못올린 이유가 있습니다. 저희 스튜디오에 총 3가지의 해수어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메인 해수어왕 그리고 그 옆에 30큐브 말미잘어왕이 있었습니다 보실까요? 없 어, 어항이 예쁘네요 예 어항이 참 예쁜데 이 어항이랑 그리고 최근에 보여드렸던 복벤저스 저희 저희 해수 f 오 수조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2개의 어항 보시다시피 어항이 화분으로 바뀌었습니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린 건어 솔직히 망했어요. <웃음> 네. 망쳐 네, 네, 망했습니다. 말미잘 어항 30큐브 어항 망했고요. 보고도 가 보실까요? 네. 네. 보고야 잘 있지? 보고야 아, 보고가 세 마리가 있었어요. 저희 복펜저스가 도그페이스 보거들로만세 가지, 세 명이, 세 개가 있었는데 가장 컸던 보고, 어,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가장 컸던 보고가 그 크기에 비해 이 어항이 작았던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죽었습니다. 그리고 두 마리의 도그페이스 보고는요, 가까운, 어, 가까운 수족관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. 그래서 요 어항은 30큐브에 있던 그런 LPS 산호들로 이제 차츰차츰 요게 좀 채워 둘 생각입니다. 예, 네, 여기는 LPS 위주의 네, LPS 그런 산호들로 좀 채우고 지금은 좀 중구 난방이에요 네. 30큐브가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네, 네.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컨셉을 네. 아예 바꿔 가 보겠습니다. 네, 바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30큐브 어디 있죠? 우측을 살짝만 돌아보시겠어요? 제가 어 이제 곧 영상에 올려드릴 거지만 이제 담수 어항을 집에다 시작했어요. 네, 예, 그 시작했는데 해수도 한번 이렇게 작작게 도전해볼 생각입니다. 저는 이제 이런 락락으로 그냥 F o 수조 니모 한한두 마리 정도만 넣어서 시작할 텐데, 예,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총세개산어 해수 어항에서 하나는 이렇게. 뭐 이렇게 망했고또 하나는 또 이렇게 LPS 산호들 어항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점점 채워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와중에 오랜만에 국화 한번 보여주시죠. 국화. 예, 테라리움 고평. 고평. 굉장히 고평. 좋죠. 네, 한번 보세요. 플라워온도 정말 많이 컸어요. 잘못 보여드렸죠. 음. 플라워온도 야 이거 꼭 보세요. 진짜 많이 컸 많이 자랐죠. 따라요 저번에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 때 수초 어항을 통해서 망한 어항, 망한 어항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망한 어항을 사실 어, 고민 없이 이렇게 보내드리, 보여드리는 이유가 누구나 이렇게 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공유하는 거니까 앞으로 세워질 어, 해수어항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두 자가 저희가 둘다두 자예요. 요것도 투자고 음. 저희 그 메인 해수 조것도 투자인데 네, 차이가 있죠? 예. 네. 요거는 이제 배면 저쪽 네. 뒤쪽으로 내부 수면, 배면이에요. 네, 내부 배면 선풍수조고요. 네. 그 다음에 조명. 예, 조명은 네이처코어, 네. 네, 네이처블루등 네. 하나를 쓰고 있고요. 아,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요거 네. 투자해서 네. APS를 저희는 할 거고요. 네. 저희 여기 매뭐 이거는 소개해드렸으니까 아, 그 정도의 네. 하단선포에때 하나 선보일 때자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요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때 하나 선보일 자, 하나 선보일 자, 하나 선 하나 선 어, 해수어왕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. 지켰습니다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TV.